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어, primary 필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는 컬럼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primary는 어, 한국어로는 중심이 되는 주가 되는 주인공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3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어 미팅 가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아이디라는 것은 식별자고 식별자는 이런 것들이 식별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학번 이런 것들, 즉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정보. 다른 데이터들과 구별하기 위한 어, 정보를 우리가 식별자 또는 i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행이라고, 3번 행이라기보다는 id가 3번인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얘와 얘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별자를 쓸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뭐냐면 어,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이 새로 전학을 오면 그 사람한테는 마지막 학번에 더하기 1을 한 값을 주잖아요. 그 자동으로 하는 기가 막힌 기능이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으로 가셔서 넘버에 보시면 오토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선택하시면 데이터가 일식 증가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지우는 걸 선, 소개를 안 해드렸나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Delete record를 선택하면 됩니다 행을 또 다른 말로는 record라고 해요 누가 record라고 하면 아, 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했죠 그리고 제가 행을 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행의 번호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미 4번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4번은 내버려 두고 5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실에서도 누가 전학 간다고 그 번호를 메꾸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 미팅하기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에서는 이첫 번째 컬럼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보이는 것도 이첫 번째 컬럼을 뭐라고 하냐면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으로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필드라고 부르고 예, 프라이머리 필드는 짧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필드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드는 법, 열을 정의하는 법, 그리고 행을 추가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걸 할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에어테이블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딱 가성비가 좋은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에어테이블의 사용자가 되신 것 축하합니다. 박수.